뜨~~ <웃음> 이렇게 씻고 왔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호텔에서 부산에서겟 레디 윗미 하려고 이렇게 또 파우치까지 들고 왔고요 응. 캔버스 사각 파우치. 이거 3,000원짜리 다이소 거고요. 최대한 신상 제품으로 화장을 할 건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으로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좀 발라줄게요. 이거 요거 미니어처거든요. 이거는 워낙 제 최애템이기도 하고 화장 전에 잘 먹는 선크림이기 않아요? 오늘 부산 날씨 개 좋아요. 좀 자연광으로 창가 앞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소음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확실히 저는 어디 놀러 오면 물이 안 맞아서 이렇게 피부가 그지 같다는 거. 오랜만에 제가 컬 없는 이런 땡 헤어로 돌아왔거든요. 너무 어색하거든요. 카메라가 너무 설치이기어려워서뚜든 롬앤 누제로 쿠션 25호. 요거는 제가 사무설 리뷰는 안 했는데 바로 이걸또 담겨줄게요. 아니 얘가 진짜 찐 25으로 나와가지고 피부가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지금 살짝 이렇게 보면 은 여기 완전 어두워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살짝 23호병에 걸렸나 봐요. 원래는 이런 진짜 찐25 컬러로 나온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발라보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롬앤 선생님들이 찐 25호를 내주셨는데 어 이제 저는 살짝 한 23호를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썼거든요? 아직까지는 막존조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딱 데일리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정도? 근데 지금 피우페우는 너무 예쁘죠? 혹시 히 에스쁘아 선크림을 발라놓으면 베이스가 잘 먹게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연도를 해도 이 면도 자국이 잘안좋아더라고요 세월의 맛을 느낀 건지, 나이 때문인 건지. 코는 진짜 요만큼 묻혀가지고 밀어내면서 모공 메꿔주듯이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 단계 얇게 발랐는데 확실히 얼굴이 차분해졌죠? 원래는 제가 요런 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요런 좀... 옐로 베이스가 안 끌리더라고. 나도 좀 화사해지고 싶었나? 아, 루나 롱래스팅 티 컨실러 픽싱 핏01 바닐라 컬러. 우리 올리브영 매장에서 받은 거. <웃음> 안쪽에만 조금 밝혀주도록 할게요. 자연광이라서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거는 조금 이해 부탁드림. 이렇게. 다크서클. 아, 나 진짜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3시까지 술을 먹고. 야, 술을 전자 끊어도 된다. 내지 Ha, ha, ha. 끊을라 했어? 어. 너무 심한데? 왜? 씻고 나오니까 4시인 거야. 그러니까 잠을 대략 5시간만 잤나? <웃음> 하지만 화장은 해야겠어. 근데 진짜 잠을 못잔거 치고는 화장이 괜찮게 먹는 것 같아요. 수염도 가려줘고 그럼 다크서고이오지니 잠을 못 자면 화장이 안 먹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베이스 완성. 베이스 해주고 바로 파우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는 제가 잘 쓰는 이글립스 에어핏 파우더 팩트. 요거는 진짜 명불허전이죠. 저렴한 가격에 이런 거 그래서 전 올리브영 알바 입장으로 이제 이글립스도 제이 올리브영에 입점을 할 때가 슬슬 되지 않았나 왜냐면 저렴이 브랜드로 양대산맥을 이었던 삐아도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글립스도 빨리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삐아랑 이글립스는 저렴한데 제품이 너무 좋아 어떻게 안살 거냐고요 여러분 들저 파마한 게 나아요 이렇게 뱅 스타일이 나요 요런 머리 너무 오랜만이 날이 맑고 약간 선선하긴 한데 오후 되면 기름 올라오니까 미리 방지하는 용도로다가 이제 뭐야 거리두기가 없어졌잖아요 조금만 더 늦게 부산 올걸 딱 다음 주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살짝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재밌게 놀다가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파우더까지 해줬고요. 거의 매장에 롬앤 한올 플랫브로우가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얇고 눈썹을 딱 정교하게 그려줘가지고 또 샀잖아요. 클래식 그레이 가장 어두운 컬러로 제가 눈썹 문신을 했는데 이제 슬슬 조금 빠지더라고요. 이게 발색이 은은한 편은 아닌데 이렇게 꼬리 빼주는 용으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꼬리만 날카롭게 빼주고. 이런 느낌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꼬리만 빼줄게요 짠 이렇게 눈썹 완성됐고요 아무튼 이거 진짜 가성비 7,900원인데 괜찮더라고 바로 쉐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최근에 빠진 헤림쌤이 만드신 쉐딩 메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쿨톤 버전 처음으로 4색 쉐딩이거든요 턱선을 조져볼 건데 로맨 쿠션이 너무 어두워서 해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존나 묻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가루날림이 조금 심해요 살짝 기대했는데 가루날림이 조금 있네? 근데 컬러는 진짜 자연스럽게 빠졌더라고요 털어주시고 굴리지 않고 이렇게 톡톡톡 쳐주는 거 아시죠? 반대쪽도 조져줍니다 광대도 조금 쳐줄게요 헤어팩 써봤나? 괜찮지? 향도 괜찮아. 광대 아니 여러분, 투쿨포스쿨 헤어팩 샘플을 가져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에그 헤어팩. 향도 괜찮고 코 쉐딩은 밝은 거랑 중간 톤좀 섞어서 이거 진짜 가루날림 너무 심각한데? 다행히 저 부산 날씨, 날씨 다행이야. 비가 안 와서. 좀 춥긴 한데 저희는 윗지방, 윗지방이래 위에 사는 사람들인데 경기도보다 부산이 더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똥땡이에 땀쟁이기 때문에 추운 건 괜찮은데 같이 지금 뒤에 있는 친구는 좀 힘겨워합니다. 잘때 히터를 틀자는데 살짝 무섭거든요. <웃음> 쌀 맞을까 봐 저녁에? 입술 밑에도 쉐딩 줄게요. 케이스가 진짜 너무 예뻐요. 물결 모양으로. 솔직하게막 좋은지는 모르겠다. 눈화장은 진짜 간단하게만 할게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허쉬 쿠키 앤 크림에서 요 가운데 거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거는 썩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 22년 12월까지인데 열심히 뽕을 뽑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라 응. 언더까지 베이스 깔아줍니다. 솔직히 이팔레트에선 이거밖에 안 써요. <웃음>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아서. 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4월에 찍고 있지만 여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거든요. <웃음>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고 또 저희 올리브영 점장님이랑 바비브라운 섀도우 원 플러스 원할때 같이 산 거거든요. 점장님 감사합니다. 토스트 컬러. 그 전에 맥의 테테아 틴트로 발라줄게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맥 테테아 틴트. 이걸로 핑크빛 음영을 미안해. 오늘은 보라색 옷을 입을 거라서 전체적인 색조를 조금 쿨하게 너무 브라운스럽지 않게 할게요. 하지만 쿨한 색조는 립밖에 없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하지만 화장하면서 나는 영상 찍는 게 너무 어려워. 리뷰하는 건 괜찮은데 화장하면서 영상 찍는 사람들 대단해. 못하겠어요. 멀티가 안 돼서. 토스트 컬러로 조금만 더 음영 줄게요. 기본 음영만 주는 요렇게 아이 메이크업 끝났고 여러분 제가 개꿀템을 발견했잖아요.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인데 저처럼 평소에 라이너 안 그리시고 애교살 조금 진해서 못 그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그리시면 진짜 좋거든요. 요렇게 완전 은은하게 발색되는 거여서 요렇게어 살살 퍼트려주면 애교살 완성. 애벌레 두 마리 완성입니다. 나스의 비에이브 요거 생일선물 받은 건데 진짜 예뻐요. 살짝 모브 팥죽 장미색? 친구가 생일선물로 준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볼 중앙에만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티안날 정도로. 한 거야 안한 거야? 그런 느낌? 이 정도로. 여기 약간, 약간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정도에서 콧망울도. 좀 쳐줄게요. 여게 살짝 발그레한 거 보이시죠? 대망의 립이에요. 립도 제가 신상을 가져왔죠. <립> 립이 어디있는 거지?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여기 있다.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인데 웜플러스원 할때 샀는데 쿨컬러 하나랑 웜컬러나 샀거든요? 컬러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너무 예뻐요. 103번, 107번이거든요? 웜쿨, 근데 오늘은 보라 색깔 후드를 입을 거라서 103번 요거 허밍컬러 발라줄게요. 진짜 가볍고 뭐라 그래야 되지? 물 틴트랑은 진짜 달라요 이게한번 제가 싹 바르고 지금 손으로 싹 블렌딩을 해줬는데 되게 물막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진짜 컬러 지존 예쁜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요렇게 너무 예쁘죠? 저는 조금 더 글로시한 걸 원해서 요거 나스의 이름 몰라 어쩌고 글로스 요거는 글로스는 요런 색이거든요? 조금 컬러가 탁해지긴 하거든요? 괜히 발랐네? 쓰볼? 그러면 다시 발라주면 되죠 뭐짠 입술 너무 촉촉하게 탱글하게 예쁘죠? 화장 끝났고 머리 살짝 만지고 옷 입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짠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새로 산 스컬프터 보라색 후드를 입었고요 완전 준비 끝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웃음> 재미나게 놀다 갈 거고요 저 보라색 잘 어울리죠 안녕